망고야! 오늘은 망고 먼저 샤워해야겠다! 아빠도 같이 들어와 주세요. 살살!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음. 괜찮아, 괜찮아. 괜 음. 이제 샴푸. <웃음> 이거 찮해보니아무아무것아아빠지아빠찮아 괜찮아. 괜 목격이야 망고 에 음. 음. 네, 별거 아니지 해보니까 개가 아닌데 이렇게 깜짝 놀라가지고 음. 얼굴 봐봐 어때 저 졸았어? 네 <웃음> 음, 얼굴 좀 닦아주고 먹도 음. 어, 이제 조금 적응했다, 해. 어, 괜찮아. 어, 괜찮아, 괜찮아. 망고야. 한번 그래도 너 씻어야 돼. 너 너무 더러웠어, 동안에 살살. <웃음> 살려줘, <웃음> 살려줘, 이런 나무 한 번은 씻어야지. 그래줘, <웃음> 너가 첫 번째야. 그리고 이제 내일은 어... 또 다른 일할 거고, 하루에 한 마리씩 할 거야. 음. 첫 번째 타자가 망고야. 음. 망고가 제일 얌전한 거 같아. 체리 할때좀 마음가짐 좀, 음. 좀 반란이 먹어야될거 같은데요. 모... 모찌는 가만히 있을 것 같기도 하고, 모찌는 가만히 있을 것 같기도 하고. 들도 이걸로 밀어줘봐. 어때, 셔네? 돌돌돌 떨었네. 해장하그로어 어, 가만히 있는데. 어우, 이제 끝! 끝! 됐다! 됐어! 됐어! 어우, <웃음> 됐어! 됐어! 어우, 좋다! 이게 씻으니까 얼마나 좋아! 그치? 확실히 물은쫙 빨아들인다, 얘가? 어! 그러게요 지금 밖이 추우니까 음. 여기서 아예 싹 말리고 음. 내보내요 이거 하고 깎아먹자 우리 우리 이렇게 깨끗하게 씻고 깎아먹자 <웃음> 음. 이제 마른 수건으로 탈탈탈 깨끗하게 깨끗하게 망고는 진짜 물 처음 들어가는 거 아니야? 네. 그렇지 아예. 들어갔는데. 어. 못지하고 체리는 살짝은 들어갔었잖아. 못지만 살짝 들어갔어요. 체리는 들어간 적이 없나? 네. <웃음> 다 됐어? 됐어. 망고, 오늘 잘했으니까 이거 먹자. 간식 줄게. 간식. 오늘 샤워 잘했어. 너무 잘했어. 짱. 여기다 줄게. 바닥에 내려놓으니까 먹네 잘 먹었어? 이거는 순이 줘야겠다 이거는 오늘 언니 없이도 어, 잘 있어줘서 고마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떨어졌어 잘 먹었어 망고 샤워하고 나와서 체리한테 그루밍 받고 있어요 귀여워 너무 깡 물었나보다 응. 이러면해 주다가 또 뭐하는거야? 응. 누나 목욕했다고 피곤해 피곤해 누나 건들지마 알았지? 얼마손 음, 엄마 손? 어. 아니네 채리 푸르밍해주네요 응 해줘 지금도 둘이 일고 있다 자잖아 어딜 나가? 어딜 나가? 어 순이! 빨리 들어와 어! 안돼 나가면 안돼 순이 너왜 그래 요즘